장 수십 성상 성스러운 주체 혁명 여부 승례로 이끄시요 김일성 조선 김일성 민족을 노리에 빛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전군님 송산 백두산에서 빨치산의 아들로 탄생하신 경리하는 장군님은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용도하시어 시대와 역사 앞에 영구불멸할 업적을 쌓아 올리신 둘째 출의 위인이셨습니다. 경애한 장군님은 정력적인 사상기론 활동으로 영생물멸의 주체 사상 선군 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 사상으로 빛내어주신 걸출한 사상기론가이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은 단성국가건설의 웅대한 목표를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 것이요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제에 올려 세우신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은 인류 정치사가 알지 못하는 수령영생여 실현의 위대한 기감을 창조하신 혁명적 보도그리의 최고 화신이셨습니다. 시 위대한 정군님은 장관혁명 용도의 전기간 인민을 제일 아끼고 사랑하시며 언제나 인민들과 고락을 함께해오신 인민의 자유로운 어부이시셨습니다 대한 장군님은 피어린 선군혁명의 길을 해치시며 사회주의 조국을 수호해 주시고 김일성 민족이 대대선선 자주적 군이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옥년 기토를 마련해 놓으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었습니다. 전군님은 우리 조국을 인공지구 위성제장및 발사국 해퍼요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 세우시는 민족사적업적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였습니다. <목소리도> 인민 열차를 타시고 적국당 방방곡곡을 쉼없이 찾고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한평생은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길에 바쳐진 현지 지도의 한평생이었습니다. 대대한 장군님은 우리 혁명이 대를 이어 줄기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정치군 사적 집안을 가져놓으시고 조국 통일과 민족만대 무궁 운영을 위한 튼튼한 호대를 마련해 주신 영원한 운인이시었습니다. 대대한 장군님의 전사행에는 혁명의 붉은 기를높이드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전인 미답의 험난한 초인기를 헤쳐오신 위대한 혁명가의 가장 빛나는 한생이었으며 오로지 자국과 인민을이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신 절세의 국자의 한생이었습니다 자 김종일 동지께서 뜻밖의 서고하셨다는 비보가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함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의 국방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인민공화국 의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주최대 2011년 12월 17일 8시 3 0분 현지지도의 길에서 극경으로소고하셨다는 것은 가장 귀중한 시다 No, no, no. 제 인문동 장병들과 인민들은 믿을라 믿을 수 없는 비보에 접하여 근시에 터질 것만 같은 가슴들을 펴잡고 우열을 터들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도 우리 장군님의 현지지도 소식을 전해 듣던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이 비보는 정천병역이었습니다 이 나라 천만의 아들딸들이 하늘처럼 믿고 따르던 위대한 오보이를 잃은 귀통함에 몸부림 쳤습니다. 우리는 운명의 태양을, 탄령을... 마음을 믿을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실의 아픔에 천만 군민이 비절른 곡성을 터졌습니다 하늘이 낸니인의 심장도 정령 고동을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태양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는데 이다지도 원통하고 이처럼절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도 뜻밖의 너무도 갑자기 당한 민족의 대국상에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이 나라의 삼천처목도 이분에 몸부림쳤습니다